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고요? 그건 바로 이번 영상이 손흥민 선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1월에 새로 출시한 악마의 게임 f m 2 0입니다 무슨 게임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만나러 가보시죠 이글티브이 님이 안녕하세요 아 어, 반갑습니다 이글티브이 님자 오늘은 FM2020 토트넘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홍보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방송 유튜브 이것도 유튜브에 편집 올릴 거고 일단 토트넘이 뭐 2020을 제가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들 어 한번 진짜 토트넘이 지금 주말에 수능 경기를 봤는데 너무 국뽕 터져가지고 어하게 <웃음> 됐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자 커리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어 토트넘을 만들어놨습니다. 자동 저장이랑 되있는지 모르겠네. 음, 음, 음, 주기적 자동 저장. 자 가봅시다 토트넘. <웃음> 어, 어서세요, 카멜린 자, 노래랑 좀 적당한지 모르겠네. 소리 좀 크면 알려주시고요. 자, 토트넘 한번 해볼게요. 토트넘 진짜 국뽕 가득한 토트넘. 토트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언론 담당자이자 존과 함께 제가 앞으로 강, 감독님에게 축구계 곳곳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독님의 임명에 관한 스카이스포츠 뉴스 기사 사본을 동봉해 드립니다. 쿠트넴 오늘 라르 구단의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축구계는 한동안 축구단을 떠나있던 25세의 새로운 감독 임명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고? 의문을 표했고 정론이 하와이트 핫 레인 어, 언론을 마주하게 될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98.4... 98억 정도 됐네요. 수직억정게 42년 어... 머리뉴 아니나포체티노구나그 전에 나온 거라 그런가? 보세티노 감독을 내신합니다. 뉴 e 이트 하트, 하트 레인 토트노구장있죠 아, FM 2010을 진짜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경기장 형태 완벽함. 음, 좋아요, 뭐. 자, 전술 설명. 음, 뭐. 그래요, 뭐, 이런 것 꼭. 구단 비전. 아, 네개의대회 경쟁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잉글랜드 FA컵, 잉글랜드 리그컵 공격적인 축구를 하라. 미래를 위한 22세 미만의 선수를 영입하라. 점멸 축구하라. 뭐 이런 것들 있네 잉글랜드 선수, 유수 시스템 30세 이상의 선수들과 계약하지 말래요. 재정적 자립을 유지하라. 30세 이상의 선수에게 최대 2년의 계약만 하라 뭐 이런 것들 챔피언스리그 1차 토너먼트 진출 프리미어리그 진출 왜 음. 아, FA컵 결승전 나가라고? 이건 뭐 16강을 말하는 거겠죠? 16강 음뭐 어쨌든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 이게 목표네요 좋습니다. 데니로즈, 베르트론알도웨이 월트, 위고 유리스, 델리 알리 부상 선수단 선택 규칙 <웃음> 자, 25명이죠. 충분하고 조금 모자라죠. 조금 모자라. 22명 악린님이 안녕하세요. 톡방 보고 하세 아, 악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M 고인으로서 저도 FM 2015 이후에 처음 해봐 가지고 어 HM, FM 2020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 저랑 함께 토트넘을 한번 <웃음> 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뉴스 시설 괜찮고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주장이죠? 해리케인 주장 에릭센... 에릭센이 그래도 키커가 좋지 않나? 어, 에릭센... 아, 어, 이런 아직 프리킥들을 해줘야 되네요 자, 모든 프리킥은 우리... 방... 어... 사실 뭐 방출 위기라고 해야 되나? <웃음> 모든 프리킥은 다 에릭센이 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 데니 로즈 그래도 선수 조금 아니까 벤 데이비스 그리고 우측에 누가 서야 되지? 우측을 누가 쓰죠 지금... 오리에, 세르지 오리에, 그리고 카이로커 피터스 오른쪽 윙백 완전 그거고 악니님이 저도 인식 한지 별로 안돼서아 그래요? 악니님도 별로 안 됐어? 자 일단 <웃음> 해볼게요 거기 수락한 거 아니야? 자, 키커로 추가됐고 어머 뭐 그냥 에릭슨이 짱짱이잖아? 뭐 키커는 그죠? 아, 에릭센이 차야지, 그래도. 아, 그래도, 헤리케인도 추가해 놔야겠다. 아, 게인이 하나도 차야지. 헤리케인이 차고. 자, 선수단 한번 볼게요. 드디어. 선수단으로 왔어요. 마이클, 아, 본. 마이클, 본. 사진이 이 작다. 이거를, 제가 스킨을 좀 좋은 거를 하면은, 보즐질러나 모르겠네.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이면, 스킨을 다음에 하는걸로 할게요 음.. 이렇게 돼있고 마이클 본자 유리스 유리스.. 유리스 좋네 유리스.. 가차.. 요즘 가차니가가 좀 잘하잖아요? 가차니가 알더웨이럴트 알더 서른이네 알더웨이럴트 아까 구단에서 2년만 계약하라고 했었는데, 야 리버풀 7월 25일이 뭔지지? 아 1년밖에 안 남았네. 알더웨이럴트가 30, 포이스, 포이스. 자 다빈손 산체스, 다빈손 산체스 엄청 어리다. 23밖에 안 돼. 다빈손 산체스 그리고 베르통 원, 우리의 베르통 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저항수비 중에. 베르통원.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난다, 다빈손 산체스랑. 자, 세르지오리에. 세르지오리에, 스물여섯. 아직 창창하네요. 다이어, 어, 아, 다이어도 창창하네. 세르지오리에가 나이가 더 많았네. 엔데이비스, 좀 비슷비슷하죠, 나 연령 대는이제 카이로커 피터슨는 어리죠, 좀. 음, 어리고. 자, 라이언 세센용. 라이언스스용 윙이죠? 음, 라이언스스용 자, 빅토르 왓냐마. 빅토르 왓냐마. 에리윙크스에리윙크스 있고. 은돈벨레. 은돈벨레에도 엄청 어리네. 생긴 거는 엄청 나이 많아 보이던데. 은돈벨레. 자, 어, 로셀로가 그거네? 임대였네? 아, 루셀로가 임대였구나. 음. 루슬로도, 아, 레알, 이, 루셀로 갈, 이스팔리스는 어디야? 하여튼 임대. 자, 무사 시스코. 시스코도 29. 음, 전성기 달리고 있는 나이고. 루카스 모우라모우라 모우라 26. 헤리 윙크스랑 동갑이네요. 어? 우리의 에릭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요즘 토트넘에서 별로 안 좋죠. 에릭센. 역시 패스 16, 16 준수하고 자 델리알리가 무슨 부상이죠 지금? 음오금 델리알리 아, 델리알리 뭐 좋죠 델리알리 준수하고 자 우리의 손뽕 손흥민 순간속도17 주력 15 주력이 15면 너무 낮은거 아니야? 음 어쨌든 손흥민 지구력 16, 15, 17. 아, 사실 흥민이를 조금, 제가 흥민이가 별로 안 좋다는, 능력치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손흥민을 조금 수정할까 했는데, 에디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음,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하는 걸로. 자, 손흥민 좀 볼까요? 손흥민. 비행기 15, 드리블 15. 아, 패스는 솔직히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패스 s 잘하는 거 같은데 악님이 쿠보가 더 좋은 거 같은 그렇죠? 아, 너무 아 생각보다 너무 능력치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솔직히 이게 조금 그건 돼야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조금 이런 패스 능력치랑더 줘야 될거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송민 자, 새 시즌을 치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상태 엘리트 윙 측면으로 침투 선호, 강력한 선호 아, 요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채팅 나오는 거좀 음성 읽어드리는 거좀 신기하죠? 이거 새로 했는데 조금 불편하면 제가 중간에 어, 없애든 가까 여기 편하게 채팅하시면 좋아요. 자 손흥민 계속 볼게요 중앙으로 침투 강력한 슛뭐 손봉 뭐 확실하죠 뭐 손흥민 의심할 게 없습니다 대신 좀 능력치가 약간 그좀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음... <웃음> 아이것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진행을 못하게 되네 자 침착성 13좀 낮고 아이고 아이고 자 만족도 정보 자 라크롬에서 매우 영향력이 매우 영향력 있는 선수죠. 소, 손흥민 그죠? 음, 매우 영향력 있는 선수고, 악님이아 음, <웃음> 이분들 이거 켜놓니까 이렇게 되네. 뭐야? 에릭 라멜라가 더 좋아 보이는 데 손흥민보다? 뭔가 이상한데? 그냥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 스피드는 더 좋네, 손흥민. 아라밀라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손흥이너무 너무, 너무... 어허 이거 잘못됐어. 아라밀라가 형이야. 한살 형이었어요. <웃음> 라밀라가아 몰랐네. 아 그래도 속도 이런 걸로 따지면은 손흥민 좋긴 좋네. 자좋습니다 헤리케인 볼게요. 헤리케인 야 준수한 거 봐. 개인기16 골격 정력 19 와. 아 신규 선수 스카웃은 안한 거죠. 아 신규 선수요. 신규 선수 스카웃을. 스카우트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림을 좀 끌게요 죄송해요 이거를 어... 제가 뭐랄까요 첫 시즌은 그냥 이 선수로 갈 거예요 우리가 첫 시즌은 제가 처음에 있는 선수를 좀 지키는 걸 좋아해서 첫 시즌은 쭉이 선수로 가고 첫 시즌 끝나면 둘째 시즌부터 이제 선수를 좀스카우트라도 봐야 되잖아요 좋은 선수를 사실 영입할 수 있는데 좀 이거를 보면서 갈게요 저는 이렇게 좀 실축에 맞춰서 음, 추천해주는 인원들을 어, 선수, 이제 스카우터가 추천해주는 인원을 제가 영입할 생각이에요 아 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자말 따라 스카우터 탭 왔네요 스카우터 탭 왔고 아 이거 좀티을 묻구나 음. 자 다시 자 선수 헤리케인은 이렇게 음, 뭐 엄청나게 좋네요 역시 뭐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니까 헤리케인 두고 자 선수는 됐고 세력 구도 <웃음> 이런 세력 구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라크롬에서 경기장 막 요소에 대한 꾸준히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선두의 사기를 좋게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데 어, 이를 염두된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 당연하죠 제가 사실 황의조도 영입할 생각이에요 황의조 좋아해서 어, 황의조나 뭐 황희찬 정도 가능하면 경질 한다 <웃음> 2년의 기회가 있거든요 어, 경질 안당하면 한 시즌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감, 지금이 바로 감독님을 소개하고 그 선수들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팀의 마음가짐이 약간 좋아서 뭐 하여튼 좋네요 분위기는 자 이제 좀 이제 감독으로서의 첫 역할입니다 이제 음. 자토트넘내 감독으로 내 자신을 직접 소개할 기회를 갖고 싶었다. 우리는 잘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음, 우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왜왜 아, 왜 싫어해? 자, 어 그렇다. 전체적으로 인원 반응, 아, 어, 전체적으로 반응이 내가 바랐던 대로 하지만 이나이 존경한다. 아, 어, 좋아요. 이렇게. 어! 어, <웃음> 인터뷰, 인터뷰부터 안 좋아? 사기 다까까먹 <웃음> 음, 얘들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거 뭐 진짜 FM을 처음 하면 진짜 할게많아 제가 사실 전술은, 방송을 키기 전에 한번 짰어요 이게 또 전술이 좀 정상적인 전술은 진짜 전술 짰는데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짰는데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선수를 여기다 직접 넣으면 좋겠죠? 자 일단 완성형 포워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리 괴인 아니다 키퍼부터 갈게요 키퍼부터 자 키퍼에 당연히 유리스가 가야겠죠 유리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잘하고 있는 가차니가를 서브키퍼로 쓰고요 음, 그리고 자 왼쪽 수비와 오른쪽 수비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왼쪽 수비는 지금 둘다 사실 가운데 중형 수비, 공격형 수비주긴 하는데 패스를, 스루패스를 좀걸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뭐야 우리가 토트넘이 실축을 보지만 그 선수단을 보면 베르통원이 지금 왼발이었던가요? 어, 둘다 왼발일 거거든요 그게 없네 무슨 발인지가 없나? 능력치에 있나? 야, 이거 스킨을 받긴 받아야겠다 어, 왼발? 그쵸 베르통은 왼발이고 알더웨이럴트가알더웨이럴트도 있니? 어, 알더웨이럴트가 오른발인가? 아, 어, 알더웨이럴트가 양발이네요 그래서 베르통원을 왼쪽에 쓰고 음, 베르통원을 왼쪽에 쓰고 아 이쪽인가요? 베르통원 왼쪽에 쓰고 알더웨이럴트를 어, 베르통원 왼쪽에 쓰고 알더웨이럴트를 오른쪽에 쓸 생각입니다 자 다비스 산체스는 역시 후보로 가고 이 둘은 사실 한두 시즌밖에 못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제조원 선수는 그래도 세르지오리에가 가나마 그나마 낫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 사실 왼쪽을 많이 고민해봤는데 을 그래도 지금 토트넘 축구가 어, 이거 좀 Ui로가 좀 어, 어렵다. 왼쪽에벤 데이비스 아니면 데니 로즈를 활약을 좀 보고 두 중에 골라서 쓰는 걸로 할게요. 조금 둘이 능력치가 벤 데이비스가 조금 수비적일 거거든요. 실축에서만 그 봐도 벤 데이비스가 어딨냐 이거 한번 클릭하면 나오던데? 잠깐만요 아 이거 비교를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둘이 좀 비교해보자 <웃음> 프리킥 벤데이비스가 나이가 좀더 적을 거예요 스물여섯, 네 스물여덟이죠 음.. 조금 비슷비슷하네요 그래도 오히려 조금, 조금 공격적인 능력은... 음, 뭐 비슷비슷하네 뭐 도진개진이네 근데 활동력이 조금 차이가 좀 있네요 적극성이랑 지구력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윙백은 순속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민첩성이란 순속이 조금 되는 어... 데니로즈를 쓰죠 제가 전술이 조금 이제 드리블하는 타입이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쓰고 자 레지스타는 레지스타 후방 플레이메이커죠.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은돈벨레를 쓸까 에릭 다이어를 쓸까 고민해봤는데 어 그래야 에릭 에릭 다이어 넣고 이소코 메짤라에 알리 아니면 에릭센 에릭센 에릭센 야죠자 그렇죠? 흥민선 아니에. 왼쪽이 모으라. 라멜라도 돼요. 되게... 개인적으로 라멜라 좀 좋아해가지고. 자, 모라에 왼쪽 손흥민 탑케인, 이렇게 가는 걸로. 두고, 자, 서브로. 남은 건 나중에 결정합시다. 자, 전력보고서. 선수들이 개인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여기저기 높은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거 있고 스텝 어, 이런 것들은 일단 갑시다 첫 시즌은 그냥 가고 훈련을 아, 훈련을 이 특징이 조금 크죠? 음, 훈련을 결정을 사실 잘해야 되는데 일단 있는 걸로 갑시다 물론 뭐 복잡하게 하면또 어려우니까 자 올해 목표 1차 토너먼트 진출 16강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그리고 FA컵 f a 컵으 승전 진출 자 가봅시다 토넘 자 FM FM 2012시짜흐름만 해가지고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봤어요 진행을 좀 해보죠 아, 우리 흥민이 매우 영향력 있는 선수네요.